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벌써 천만장 판매를 달성한 올해 최고의 흥행작 몬스터헌터 월드 심지어 스팀으로만 즐길 수 있는 패키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PC방 순위에도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히 많은 의미로 국내에서까지 이례적인 성공을 보이고 있는 몬스터헌터 월드 그런데 이 국내나 해외나 몬스터헌터가 초흥행을 달리고 있는 마당에 중국에서는 이 몬스터헌터 월드를 100만장이나 환불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대체 뭐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양의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역시 착장죽자 몬스터헌터 월드 플스4부터 시작해서 pc판까지 다양한 플랫폼으로 게임을 출시하면서 시리즈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게임인 만큼 전세계 많은 게이머들이 격하게 열광하고 즐기고 있는 게임이죠 북미 일본은 물론이고 이례적으로도 한국에서 시리즈 역대급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몬스터헌터 월드 이 재미난 게임을 일본과 한국이 즐기고 있는 마당에 중국도 질세라 텐센트에서 운영하는 위 게임을 통해서 예약 구매를 시작하면서 몬스터헌터에 참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는 1 0 0만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예약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왜 중공군에게 밀려서 일사호텔를 했는지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돌연 13일날 판매중지 공지를 올리면서 무려 100만장이나 되는 몬스터헌터를 환불시켜주겠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판매중지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바로 중국 당국에서 몬스터헌터 월드의 게임 내용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서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쓰여있었는데요 대체 게임의 어떤 부분이 중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중국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중국 회사인 텐센트는 어쩔 수 없이 울면서 게임 판매를 중단하였고 100만장에 달하는 게임들을 환불하게 생겼습니다 게임이 제재를 받은 이유는 정확하게 는알수 없지만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은 예전부터 미디어에서 뼈가 노출되는 걸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은 당연하거니와 이미 게임이 출시되어 국내로 가져오는 게임들은 뼈가 나오는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고 거열한 채로 현지화를 시키죠 그런데 몬스터헌터 월드를 플레이 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뼈를 통해서 만드는 무기들이 수두룩하고 심지어는 뼈로 이루어진 맵 뼈로 이루어진 몬스터까지 등장을 하죠 하지만 무기나 몬스터의 디자인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도 제재의 사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 당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고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중앙선전부는 정치 성향이 매우 강한 부서로서 그러니까 공산당 빨개... 자국민의 이데올로기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북한 마냥 자국의 사상을 흔들만한 콘텐츠들은 모두 검열을 하거나 수입 자체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콘텐츠 자체를 산업으로 보는 시선이 아닌 자국의 정치적인 성향을 좌지 우지하는 매체로 봄에 따라서 해당 콘텐츠가 일본에서 제작되었다는 걸 감안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한 최근 들어서 강화된 게임 규제와 더불어 사드 이후 판호 발급이 국산 게임을 대상으로 거의 발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 덕에 중국에서 큰 수익을 얻고 있던 국내 기업들이 판호 미발급 때문에 중국 진출이 불가능해지자 텐센트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이익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국내 렌바블 넥슨 일본의 코나미아 캡콤까지 매출이 감소되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게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미미하고 게임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퀄리티 낮은 중국산 게임들이 대부분일 시절 던전의 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 같은 국산 게임을 수입하여 시장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게임 시장의 발판은 우리 국산 게임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빨아먹을거 다 빨아먹고 시장규모 좀 키워서 벌크업 좀 하더니 정체되어있는 국산시장을 앞질러 가니까 이제와서 싸들한 좋은 핑계를 대면서 잘나가는 게임 몇개를 제외하곤 국산 게임을 대상으로 절대 파노 발급을 안해주면서 본인들은 비교적 규제가 덜한 국산시장에 중국의 엄청난 자본력으로 국산시장에 침투해 현재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중국산 게임들이 국내 스토어 매출 랭킹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는 중국의 내로남불 게임 시장 방식.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100만 장이나 환불 당하게 생긴 몬스터 헌터 월드. 뭐그 100만 장까이거 몬스터 헌터 쪽은 1000만 장이나 판매고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중국의 쇄국 정책. 내로 넘블시 게임 시장은 언제까지 갈까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